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상해 수술 직후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사망시 상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1 가합 75084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 존재 여부 망인은 15년 전부터 당뇨가 있었고 과거 12년간 하루에 두세 값씩 흡연을 하였으며 평소에 안정성 협신증 증상이 있었던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 급성신근경색증이 발병하였고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 수술과 관련한 심근경색증 발병률은 주로 흉복부 수술, 혈관 수술의 경우 높은 편이고 정형외과적 수술 중에는 대퇴 인공관절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수술에 대하여는 과거 심장병력과 무관하게 그 발병률이 1% 미만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인는 일본 여행에서 골프 경기를 하던 중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 바 평소 해외여행 및 운동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였고 안정성협신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긴 하였으나 그 증상이 심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며 수술 직전 혈압도 정상이었던 점왕인는이 사건 수술을 받은 당일 가슴 통증 및발열 증상을 느꼈고 그 다음날 급성 신근경색증 진단을 받았는 바이 사건 수술과 신근경색증 발병의 시간적 근접성에 비추어 급성 신근경색증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의 경우 정상인에 대하여도 신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기왕력의 병력, 당뇨, 고혈압, 혐심증으로 동맥 경화가 진행되어 있었다고 추정되는 만인의 경우 수술로 인한 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혈역학적 변화, 혈액 응고 상태의 변화는 위, 기왕증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근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야기된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된 것인 바이 사건 수술은 망인의 골절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 및 수술 이후의 경과 등 재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및 이에 수반된 수술은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협심증 등 기왕증을 악화시켜 결국 급성 신근경색증을 유발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것인바이 사건 사고 및 이에 수반한 수술은 망인의 급성 신근경색증 발병에 관여한 경미한 외부 요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들은 위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 현대해상 화재보험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질병으로 인한 면책항변 외래의 사고라는 보험사고의 개념 속에 이미 체질적 요인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관계가 과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내재되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면책 규정은 보험사고의 외래성을 재차 확인하여 보상 범위에서 배제하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망인의 사망이 단지 망인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의료처치로 인한 면책항변 망인이 일산병원의 의료처치를 주된 원인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같은 약관 같은 후에 후단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의료처치의 경우에는 보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상해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결국 이 사건 수술은 위 피고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것이어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 기왕증 기여도 공제항변 이 사건 사고에 수반된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 등 외부 요인과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당뇨, 고혈압, 협신증 등 기왕증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사고 및 수술의 내용, 수술 전후의 경과 및 전형외과적 수술로 인한 신근경색증이 발병할 확률등 앞서 본 재반사정에 비추어 볼때 망인의 기왕증이 사망에 미친 영향은 85% 정도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제2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3억원 중 기왕증에 기여한 85%에 상응한 보험금은 감액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 LIG 손해보험의 항변에 대한 판단 망인의 기왕증이 사망의 85% 정도의 영향을 미쳤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제4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7,500만원 중 기왕증에 기여한 85%에 상응하는 보험금은 감액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 ING 생명보험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재해사망특약이 정한 보험사고는 재해로 인한 사망이고 위질병특약이 정한 보험사고는 급성신경경색의 진단으로서 서로 양립이 가능한 사실의 발생을 각각의 보험사고로 삼고 있다고 할 것이니 위각 보험사고가 별개로 성립하는 경우 보험금은 중첩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기왕증과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 등은 외부적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가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는 사정이 곧급성신근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감액된 상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